제가 유튜브 하면서 한 번은 꼭 찍어봐야지 했던 건데 무채색 코디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또 준비하다 보니까 일곱 가지 코디가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돌려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무채색 이 블랙 앤 화이트에 꽂힌 겸 해가지고 네일도 바꿨어요 혹시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룩은 이렇게 화이트 원피스로 코디를 해봤습니다. 얘는 보면 은 이렇게 중간에 블랙 스티치로 살짝 포인트도 되어 있고 주머니까지 같이 달려있기 때문에 좀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 얘가 떨어지는 실루엣이 좀 되게 살랑살랑 여리여리한 무드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웰스턴 부츠 하나 같이 코디를 해주니까 또 바로 캐주얼한 느낌이 살더라고요. 저는 이 룩을 이번 여름에 전시회 갈때 입으려고 준비를 해뒀는데 아직 사람들이 좀 많이 붐벼가지고 못 가고 있습니다. 원피스 안감도 되게 야무지게 잘 들어가 있어서 생각보다 비침도 많이 없는 편이에요. 이번에 다 블랙 이너에다가 매치를 해봤는데 그렇게 크게 티는 안 나죠? 같이 착용한 가방은 코치넬레 제품입니다. 이 카멜 컬러를 진짜 오랜만에 선택을 해봤는데 이건 약간 가을까지 제가 겨냥을 해서 골라본 가방이고요. 얘는 이렇게 잠금 버튼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되게 귀엽게 떨어지죠? 그리고 또 약간 클래식 빈티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착용했을 때더 예쁘게 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가을에 착용하는 걸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탑핸들도 같이 있고 요거는 그냥 뺐다 고다할수 있는데 저는 크로스백을 조금 더 자주 착용을 하기 때문에 긴 끈은 달아놓고 있어요. 크기도 막 미니백 수준은 아니어서 저같이 좀 많이 들고 다니는 사람들 렉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원피스에 맨스톤부츠 이렇게 딱 클래식 가방까지 전시회랑 특히 특히 잘 어울리는 느낌이지 않나요? 두 번째는 지금 입고 있는 이 린넨 블라우스로 코디를 한번 해봤는데 이게 재질이 보면 은 그냥 일반 블라우스나 린넨 재질보다 훨씬 더 시원하게 나온 느낌이에요. 뭔가 삼배 같은 느낌? 진짜 딱 여름에 입었을 때 바캉스, 딱 이런 느낌이 확 나는 그런 재질감이고 그래서 또 시원해 보이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요 라티젠 네트백이랑 또 같이 코디를 해봤거든요. 사실 이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긴 데님 바지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데 저는 좀 시원한 느낌 살리려고 반바지 어, 치마바지랑 같이 코디를 한번 해봤습니다. 특히 이 허리 라인이 완전히 퍼지지 않게 잡아주는 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또 이거 블라우스로 입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민소매 블라우스 위에다가 가디건처럼 그러니까 아우터처럼 도 걸쳤는데 너무너무 무드가 예쁘더라고요. 근데 저긴 컬러감, 재질, 무드가 너무 예뻤던 코디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서울 근교 나들이 갈때 입으면 너무 예쁠 코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룩은 지금 입고 있는 블라우스랑 좀 되게 비슷한데 컬러는 블랙 컬러고요. 이거는 블랙업에서 구매를 했어요. 얘가 재질감은 훨씬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블라우스에 갖고 얘도 이렇게 이 바스트 부분이랑 허리라인이 조금 다르게 들어가는 실루엣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는데 입어보고 훨씬 더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팔 부분은 조금 짧게 나와 있어서 팔뚝 그 뭐야 노출이 약간 너무 심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 입어보니까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게 매치가 돼서 좋았고요. 제가 집에서 코디를 몇번 해보니까 는 짧은 하이랑도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사실 화이트 컬러가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화이트 색상에 옷을 좀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블랙 컬러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대놓고 블랙 앤 화이트로 되어있는 요 라티젠 니트랑도 같이 코디를 해봤는데 유 니트는 제가 기대를 정말 많이 하고 받아봤는데 받아봤을 때 이런 니트, 시원한 니트 질감이 살아있어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전체적인 뭐 컬러 밸런스도 너무 예뻤고 대신에 밑단에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잡아주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는 어, 살짝 채, 뱃살 같은 게 부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세미 크롭의 기장이기 때문에 어, 약간 체지방을 살짝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었고 이것도 확실히 부츠랑 매치를 하니까 조금 더 스타일리쉬해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 스타일 자체는 굉장히 캐주얼해서 데일리를 입기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홍대 쪽 주변 있죠. 홍대 망원 합정 놀러 갈때 입고 싶은 스타일이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오늘 제가 하의는 거의 다이 블랙업 스커트랑 같이 매치를 하고 있는데 보자마자 저거 사야겠다 하고 구매한 제품이고요. 이건 특히 좋은 게 치마바지예요. 그래서 안에 속에 바지가 있기 때문에 속바지 따로 챙겨 입을 필요도 없고 막 신경도 조금 덜 쓰이는 편이더라고요.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착용했을 때도 되게 편하고 그냥 가격 대비 제품이 되게 잘 나온 느낌이어서 저는 이번 여름 끝날 때까지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 썸네일에서 입고 나왔던 이 블라우스, 이것도 무늬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이거 보자마자 저 무조건 내 건데? 하고 구매를 했거든요. 이렇게 민소매 탑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코디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전 이번에 조금 세련된 느낌처럼 보이려고 웨스턴 부츠랑 짧은 하이를 같이 매치를 했고, 제가 작년에 구매를 해놓고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요 본거지랑 또 같이 매치를 했는데 오 은근 생각보다 느낌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요거 제품 이름은 언더 컨트롤 제품이네요. 오히려 전 단발머리였을 때이 모자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어, 제가 겨울에 샀던 걸로 생각을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질감이랑 색감 같은 게딱 여름에 쓰기 좋은 스타일이라서. 어, 이거를 내가 왜 여태 안 쓰고 다녔지? 생각 이 드네요. 아무튼 이 블라우스 코디는 제가 지난번에 한남동에 친구랑 놀러 갈때 같이 입었던 코디고 되게 만족만족했어요. 팔뚝 살을 조금 더 빼면 예쁘게 입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뭔가 되게 포인트가 되는 이 라인이 깔끔해서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뻐요. 그리고 휘뚜루마뚜루 입을만한 코디도 한번 같이 준비를 해봤는데 그냥 기본 베이직 나시탑에다가 짧은 반바지 그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난방을 하나 같이 걸쳐주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은 이렇게 좀 되게 얇은 재질이어가지고 여름에 하나 들고 다니면 에어컨 같은 거 너무 추울 때 있죠. 그때 입기도 괜찮고요. 이게 또 색감이랑 핏이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기대한 것보다. 바지랑 입었을 때도 예쁜 것 같은데 저는 특히 여 여름철에 짧은 하이에다가 이거 하나 걸치니까는 뭐 되게 느낌이 좀 색다랐던 것 같아. 제가 되게 오랜만에 입어보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회색이 약간 쿨톤이다 보니까는 제가 너무 귀엽다 고 극찬을 했던 이 가방도 같이 매치를 해서 입어봤더니 너무 너무 예뻐요. 어, 데일리로 진짜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가방에 있는 이 귀여운 인형 보이시나요? 이거는 호즈미 마켓의 미니. 스 세이오 인형인데 너무 귀엽네요. 이 블라우스의 이차풀 컬러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톤이 확실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집 근처 동네 놀러 다닐 때 그냥 가볍게 외출할 때 정말, 정말 자주 입을 만한 코디네요. 그리고 또 블랙업의 셔츠, 반팔 셔츠입니다. 이거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코디인데 약간 교복 셔츠 같은 느낌이 날것 같아서 어 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약간 그런 느낌을 살려서 입는 맛이 있죠. 이런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하의랑 신발을 어떻게 매치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또 되게 달라지는데 이번처럼 어, 이번에 저처럼 웨스턴 부츠랑 코디를 해도 되게 뭔가 멋있는 느낌이 살짝 나요. 그리고 저는 저번에 스트랩 샌들이랑도 매치를 했는데 되게 귀염귀염하더라고요. 뭐 늙은 제가 입어서 그런 건지 교복 느낌은 별로 안 났던 것 같은데 저는 좀 오히려 입어보고 더 만족을 했던 제품이에요. 어, 얘는 또 이렇게 라인도 되게 살아있고 재질이라든지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디테일이 되게 탄탄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복 같지는 않고요. 좀 뭐라고 그럴까 약간 홍대 언니 같은 느낌이 어느 정도 드는 음, 블라우스라 더라고요. 다 잠가서 입어도 되게 예뻤고 저 같은 경우는 위에 한세 4개만 잠그고 다녔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얘도 확실히 짧은 하이랑 매치를 했을 때 되게 예쁘다. 교복 같지만 교복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예쁜 옷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또 어디 가서 교복을 입어보겠어요? 이런 스타일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7가지 블랙 앤 화이트 코디를 보여드렸어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코디들이어가지고. 아 너무 예뻐서 같이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무채색 계열에 확 꽂히니까 는 다른 컬러는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즘은 근데 또 이상하게 브라운 컬러가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되게 심각하게 빨리 가을을 준비하는 느낌인데 어, 이번 여름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빨리 가고 가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